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코스테레비의 꾸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쁜 현대인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전투력 0부터 6 0 0 0까지 속성 가이드 바로 출발합니다 기본적인 육성 순서에서 월드경영이 가능한 시점 이전까지는 영지관리가 캐릭터 육성보다 우선이라는 걸 전제로 깔고 시작합니다 자 먼저 캐릭터를 만드셔서 장비 대충 강화하면서 메인 퀘스트 밀어주시고 레벨 25까지 3시간에 끝낼 수 있습니다 레벨 25되면 모은 펄로 황금창고 입장권 2개를 사서 모든 장비 20강을 해주세요. 자 모든 장비 20강이 되셨다면 그 다음에 장신구를 올 노란색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메인 퀘스트 밀면서 레벨 35까지 올려주시고 레벨 35부터는 월드보스 참여 가능한데 빠지지 말고 챙겨주시고 펄 계속 모아주세요. 레벨 45되면 스타트 상자 2 구매해서 잡신화 장비 30강까지 해주시고 바로 부캐 육성 들어갑니다. 자 부캐는 대충 아무 무기나 20강 정도 해가지고 레벨 45까지 키워주시고 레벨 45 되면 바로바로 방호구 교체해서 다음 부캐로 이동합니다. 이런식으로 부캐 5명 다 키워주시면 다시 본캐로 복귀하면 됩니다. 이때 부캐 키우면서 말같이 키워주시고 부캐 키우면서 모인 공원도로 영지민 모집해주시고 부캐로 수탑 영광의 길 꼬박꼬박 돌려주세요. 레벨 56 되면 스킬 개방 퀘스트 나오는데 요거 스킬 개방 퀘스트 나오면 진행해 주시고 60레벨 되면 각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지에서 장비 각성 장신구 각성 퀘스트 받아서 밀어주세요 이 타이밍이 되면 이제 지식 작업 완료해 주시고 다음으로 장신구 다 신화 장신구로 바꿔주시고 각성까지 해버리면 전투력 4000 나올 겁니다 전투력 3,800 넘어가면 우맹의땅 6단계 월드경영으로 은화수급해주시고 나머지 장비 43강까지 달리는걸 목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면 어느덧 부캐들이 56레벨 넘어서 스킬개방 퀘스트, 각성 퀘스트 가능한데 요거 시간내서 부캐들 다 각성 진행해주시고요 장비 43강, 악세 3강 됐으면 투력 6 0 0 0정도 나올텐데 이제 토벌 도시는겁니다. 토벌 돌아서 전설장비 먹어서 산물 수급하시고 꿈정력레버업하시고 산물로 마력가긴 끝내주세요. 금주와는 돌려서 부캐들 극장비까지 맞춰주시고 장신구 뽑아서 정수 수급해서 마력가긴 끝냅니다. 행배로 나오는 4세대 반려동물로 도감작업 끝내주시고 5세대 패세팅도 끝내주세요. 그리고 다시 금주와 돌려서 부캐들 진장비까지 맞춰주고 남는거 다 먹여서 극정령 랩업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은화 모아서 장비 43강, 악세사리 3강 완료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장비 44강, 45강 도전해주시면 되고요. 심연 악세사리 경매장에서 입찰 도전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장비 45강, 심연 2악세 신화 3악세 각성 초밥에 신화의물 2개 토벌지식 1,100정도 나오면 전투력 8,000정도 나오실텐데 요 때가 무과금 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000 이후에 더 키우고 싶으시면 과금에서 토벌권 구입해주시고 장비 6강 도전해주시고 심면 장신구 구입해서 강화해주시고 초밥 강화 도전해주시고 심면 유물 도전해주시면 됩니다. 돈 쓰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면 무캐리 장비 45강 장신구 3강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